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여기 썩 괜찮은 유튜버가 있다. 맨날 비명 지르고 난리 치고 그러는 거 밖에 없긴 하지만 가득찬 물통. 아아아아아아아아어줘야겠다 이걸 봐버리다니. 아야아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자, 오늘도 플레이 해보는 미세라 클린업 디테일.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 자 그동안 뭔가 컨텐츠에 쫓겨가지고 계속 비세라 하는 거를 미뤄왔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비세라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유롭게 청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한번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맵은 상장마당 맵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델트 바이트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델트 바이트는 원래 정식 맵으로 있던 포로스트 바이트 있죠? 저번에 큐티 씨랑 망개 씨랑 같이 청소를 했었던 바로 그 맵. 의외 이 맵과 지금 제가 인연이 많이 닿는데 <웃음> 이 델타 바이트가 눈 덮인 맵의 녹은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유저가 만들었다고 하네요. 우리 장작분들 4 명과 함께 오케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허! 자! 오늘 청소를 도와주실 장작 네 분입니다. 맵은 뭐.. 간단하게 한번 둘러볼까요? 청소하기 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배럴를 정리할 수 있는 선이 놓여져 있고요. 컨테이너 위치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녹았다 뿐이지 아마 내부 구조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까지 다 똑같네요. 여기 폭탄 있는 것도 다 똑같고 뭐지? 이런 것도 못 참지. 이리 와야들아 헬로 e 헬로 o 청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 좀 일을 벌려줘야지 우리 장작분들이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와뭔 일이 일어난 거야? 아 옆에 있는 폭탄까지 다 연쇄 폭발 일어났구나 그래 이게 바로 비세라지 아! 하하하하하 <웃음> 그리고 여기 소각로 똑같이 있구요 여기에 상자 뽑는 기계 그리고 저쪽에 물통 뽑는 기계 있을 겁니다 컨테이너 옆에 이렇게 싹 보면 있죠 그리고 여기 지하로 가면은 또 이상하게 생긴 욕조와 오우야 여기 원래 눈 꿀이었는데 눈이 녹으니까 되게 좀 무섭다 괴물의 식도같이 생겼네 자 여기도 폭탄이 있고 이거 못참죠 일로와 얘들아~~ 그런데! 여기에서 프로스트바이트와 다른 점이 하나가 뭐가 더 있는데요 유독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가 뚫려있습니다. 원래 여기 닫혀있거든요? 영역이 늘어났어요. 청소영역이 이렇게 엄청나게 뒤에가 넓어졌는데 글세요 근데 뭔가 숨겨져있는 뭔소리야 이게? 뭔소리지? 아 지하에 지금 불 붙은거 그 소리구나? 지속시간이 이렇게 오래간다고? 이 밑에 아직도 조명탄이 계속 켜져있는거 같은데? 어 그러네 아우 개판났네 이거 이런것들 다 쓰레기에요 여러분 다 치우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어지럽혔지만 미안해요 자! 다 둘러봤으니 이제 청소를 시작합시다 레츠고! 으야 비세라 정말 오래간만이죠 제가 그동안 에 비세라를 안찍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 얘기하자면 일단 좀 물린것도 없지않아 있고요 비세라만으로 계속 획일화된 비슷한 컨텐츠를 찍다보니까 이래도 되는건가? 싶은 생각도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비세라가 없으면은 이 채널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가 싫었지 그래서 내가 프레디를 안하게 된 것도 있었으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뭐든지 하나만 전문적으로 다루면 그거를 그만두게 됐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이게 돼버리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거야 근데 제가 비세라를 지금 다시 찍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요즘에 지금 유튜브나 생방송 채널이 좀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지금 정체기가 왔거든요? 일단 구독자수 30만 돌파한거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정체기가 왔어요 왜그런가 했더니 제 근본이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이,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시켜준 좋은 컨텐츠 비세라 다른 청소게임들 그걸로만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아예 안하는 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편집자를 10명을 구했잖아요 10명? 뭐 개소리야 5명 2명을 추가로 고용해서 편집자가 5명이고, 썸네일 작가님이 2명인데, 편집자가 5명이 돼버리니까 이제 영상을 소화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버린 거예요. <웃음> 물론 1일 1영상을 목표로 제가 5명을 고용한 거는 맞고 영상이 잘 소화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단한 번도 편집자를 고용하면서 내가 1일 1영상을 찍는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야 영상 소화는 하 속도가 엄청 빠른데 내가 찍는 속도가 느린 거야 영상이 다 소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집자들이 놀죠 월급은 계속 똑같이 나가는데 계속 굴려야 되는데 컨텐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에 생방송 진행할 때 컨텐츠를 최소 한 대를 찍어야 돼요.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더라고요. 이거 진짜 플레임도 한명 고용을 해야 될것 같아. 그림자분 신술 써야 돼. 그러다보니까 컨텐츠를 급급하게 막 찍다보니까 컨텐츠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게 느껴지는거예요 제가 막 편집자들한테 일단 뭔가 일거리를 빨리 줘야돼 하면서 막 이것저것 찍다보니까 예전에는 게임을 엄청 고르고 골라서 어 이건 확실히 재밌겠다 이거는 조회수가 잘 나오겠다 우리 장작분들이 보시기에 좋겠다 하는 것들을 많이 찍었었는데 아좀잘 던져봐 그냥 건네주든가 벽으로 계속 틱틱 튕겨내고 이게 틱틱틱틱 후라이팬 놀인줄 알아 그래서, 그래서 좀 급하게 찍은 짧은 영상들이 되게 많았었던거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유튜브에는 더 악영향이 갔었던것 같아요 좀 정신을 차렸죠 이번에 그래서 비세라를 찍기 시작한것 같아요 또 막상 이렇게 비세라 찍으니까 되게 좋네요 아주 예전으로 돌아간 그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이때까지 몇 편을 봐왔지만 질리진 않았잖아요 그죠? 진짜 내가 비세라만 주구장창 찍었으면은 아이 사람 또 비세라 찍네 이러면서 막 되게 식상해하고 질리고 그랬을 거야 솔직히 보면 이거 그냥 계속 청소의 연속이잖아요 뭐 가끔씩은 이제 장작분들이랑 하면서 좀 터지는 그런 시츄에이션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조금 낄낄대긴 하지만 거의 대다 똑같은 레파토리니까 아니면 게스트를 초청하거나 내 게스트도 한두 번이어야지 이걸 좀 아껴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다시금 내가 찍는다고 하면은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계속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파워워시도 최근에 좀 몰아서 찍어가지고 계속 파워워시만 올리니까 조회수가 갑자기 급감하더라고요아야 계속 조회수 조회수 얘기를 하는데 미안해 정말 언급하기 싫거든 나도 컨텐츠 열심히 찍으면 그게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런거 얘기할 때 저는 진짜 그런거 얘기 정말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좀 상기를 시켜줘야 사람들이 좀 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되는게 아니더라고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 근데 또그 중에는 왜 자꾸 얘기하지? 나는 꾸준히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고마운 분들이지만 어 이제 안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계속 통만 미친듯이 옮기고 있는 거 같지 않니? 정신병 걸릴 거같아나 이제 다른 거 할거입니다 또 옮겨야지. 뭐야. 어우, 야, 이거. <웃음> 장작분들 4명 안 모았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맵이 생각보다 넓고 치울 게 정말 많네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비세라 진짜 오래간만이다. 이거 몇 개월 만이죠,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 굿즈 홍보 영상이 비세라로 나올 건데, 아직 안올렸지만 멤버십 분들한테 공개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비세라가 최근에 찍은게 아니에요 하참전에 <웃음> 찍은거를 이 최근에 굿즈 좀 있으면은 출시되니까 그걸 지금 만지기 시작한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세라를 한 기간은 아마 최소 2개월일거야 그죠? 길면 3,4개월 정도 된거 같은데 와우 진짜 오랫동안 안건드리긴 했다 <웃음> 여기 물걸레질하면 정말 재밌을것 같아요 와 오랜만에 물걸레질. 아, 왜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거야? 아, 어떤 놈이 여기 폭파시켰어, 진짜. 그게 나야, <웃음> 빠, 둠, 빠, 두리, <두리루와>. 두바. 개, 끼야. <웃음> 욕하지 말고. 촉. 난 그랬어. 어, 그리고 컨텐츠를 좀 늘려볼까 생각 중인데. 제가 원래 유튜브에 약간 일상적인 얘기를 거의 안 했잖아요. 가끔씩 뭐, Q&A나, 그런 것들을 올렸었는데 일상 그냥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는 토크쇼? 같은 것들은 거의 안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토크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장작분들이 좋아해주시고 이런 거 유튜브에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다른 큰 유튜버 분들 보시면은 일상 대화 오이씨, 안 엎었다. 와, 다행이다. 일상 대화만으로도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좀더 이제 저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그러겠죠? 하촛! 아, 아! 밀지 마세요! 야,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일반 토크가, 그냥 비세라 아니야? <웃음> 지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토크잖아. 뭐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 나. 하지만 이제 뭐 어쨌든 비세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노동력이 드는 거니까 그냥 잔잔하게 토크만 보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테고 그니까 러 여러 여러가지 뭐 시도를 좀 해볼게요 컨텐츠를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메야. 아... 폭탄 터트리지 말걸 야 근데 다 어디갔어? 왜 이렇게 조용해? 얘들아 다 모여가지고 좀 같은 위치에서 같이 청소하자 이거 다 흩뿌려지니까 좀 조용하네 이거 안되겠. 아, 엄마! 올라가요. 어? 모여봐요, 플레임수. 얘들아, 소강로로 집합. 자, 다 모였지? 어, 일단 여기부터 다 같이 청소하자, 그러면. 여기. 와,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여기또 폭탄 터뜨렸어요, 제가.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이에요. 오, 여기선 시체 안 나오나? 아. 야, 야, 안에 받쳐! 뭔가 하나가 들어왔어 으윽 응? 기차가 안 나오는 날이 없네 어쨌든 제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거를 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먹고 살릴 가정도 있고 직원도 있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걸 요구하게 가 되는 것 같네요 진짜 마음에 드는 채널이 있으면 구독을 알아서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진짜 제 채널만 보시는 분들도 제가 가끔씩 이제 구독 좀 눌러주세요 하면 어? 이때까지 구독 안 누르고 있었네요? 헤헤 <웃음> 죄송해 하면서 이제 눌러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또 유튜브 알고리즘이 알아서 챙겨주잖아 어? 이 사람 영상 좀 챙겨보시는듯한데 이 영상은 어떠신지요? 이러면서 막 갖다주잖아요 구독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근데? 유튜버한테는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여러모로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여기 썩 괜찮은 유튜버가 있다. 맨날 비명 지르고 청소라고 함, 하면서 맨, 맨날 뭐 터트리고 난리치고 그러는 것밖에 없긴 하지만. 오. 가득 찬 물통. 아아아아아아! 아니! 아, 아, 미안. 아, 으, 어. 바, 봤구나. 죽어줘야겠다. 이걸 봐버리다니? 아니왜 이렇게 비스듬한 곳에다가 놨소? 어? 이건 이건 이건 내 잘못이야. 우매한 창작들. 암요? 플레임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약올리는 것 같지, 저거? 야, <웃음> 해 핑계 좀 대봤소. 아이고, 드르브라. 이게 벽 색깔이 원래 빨간 것이요 피가 묻은 것이요알 수가 없네. 영원히 고통받아 주세요.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나도 나도 가끔은 행복할 때가 있어야하지 않겠니? 스바라시아? 얘들아 이거 버려라 이거 버리고 온나 야 이것도 다 찼어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고 한다 젠장 다들 지할 일 하느라 바쁘구만 아이고아이고뭐 하는 짓이고 일을 만들으라 만드를 만들어. 연금술 사세요? 포션크래프트나 가서 해 그럼 아니 포션크래프트 근데 인기가 되게 많더라? 그게 내가 되게 진짜 맛보기만 한 거고 나중에 그 지하실 쪽으로 가면은 연금장치인가? 그 연금술 장치를 이용할 수 있을 때부터가 진짜 개꿀잼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제대로 즐긴 게 아닌 거지. 아 그래서 다시 해볼까도 지금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조회수가 확실히 잘 나와가지고 좀 놀랬어요 그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줄 몰랐거든? 근데 썸네일도 좀 한몫했지? 그지? 좀 귀여운 플레임이 포샷 만들고 있으니까 다들 홀려서 누른 것 같은데? 어 뭐야 여기 괴물 촉소가여이안 아, 떨어져? 뭐야 이거 됐나? 어 됐다 뭐야 이 땅에 박혀가지고 안 나와 아, 뭐야 닌좀 꺼져 좀! 아이씨 이 폭발 때문에 아이템들이 다 지금 개판이 났네 야다나 나 때문이다 다내 탓이오 아 그리고 최근에 뭐지? 생방송에서 글라스파머스라는 게임을 하나 했었는데 아나 그거 녹화 안하고 그냥 가볍게 즐겨보려고 했던 게임인데 지금 완전 엔딩까지 다 버려가지고 진엔딩까지 봤잖아 우리 내 탓이오 할 때마다 그게 생각나 다시보기를 다운하자고? 아 근데 내가 왜 방송 텐션이랑 그냥 게임 플레이하는 텐션이랑 정말 많이 다릅니다 생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아 어, 이거 녹화 안할게요 하면 그냥 진짜 입입 입 다물고 해요 혼자 죽을 때만 가끔씩 하 이러고 비명 지르고 항상 얘기하잖아 방송이랑 일상 게임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힘들어요 원래 방송 콘텐츠 찍는 갑자기 잠들어? 이야. 오, 완전 깨끗해, 완전 깨끗해, 완전 조용해. 미쳤어, 미쳤어. 아 밀지 좀 마세요, 이 사람들아. 아하, 찾았다. 터진 조명타. 12장 들어. 들으라고 왜 들질 못해? 어려. <웃음> 이또 뭐가 있나, 뭔데? 비나 켜봐. 아, 여기 또 하나 소어 있었구만. 제노사이 뒤좀 돌아봐요. 이거 집어. 어, 가. 드디어 청소가 끝났군요. 오케이. 이 지역은 클리어. 아주 오게, 그답니다. 나 방금 뭘 봤는데? 야! 아니, 이거 버리라니까 왜또 버리고 갔어, 이거. 죽을래? 에이. 다들 시작 지점으로 집합. 와, 나 이런 거 보면 못 참는데. 레이저로 한 번만 지져보자, 우리. <웃음> <웃음> 자, 여기로. 아, 근데 여기 은근 깨끗해. 아, 여기 좀 치우고 있었구나. 여기 치우자, 여기. 아, 여기 진짜 깨끗한데, 근데? 영역을 굳이 넓힌 이유를 모르겠어. 아, 원래 더러웠는데 우리 장작분들이 이미 청소를 다한 건가? 와, 나 이거 그을린 자국인 줄 알고 개깜짝 놀랐는데 나무 그림자였네. 세상에. 뭐야, 이거 애매하게. 왜? 왜 한쪽 아래씩 이렇게 남겨놓는 거야? 안녕. 집안 일을 청소게임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냐고요? 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웬만한 유부남들 집안일 하는것보다 내가 잘한다 근데 내가 원래부터 그랬던거는 아니고 약간 이 청소하면서 그냥 그렇게 된거 같아 그렇게 변해버린거 같애 여러분들도 비세라를 애용하세요 하나보면은 좀 사람이 정리정돈을 잘하게돼요 일단 걸레부터 좀 빨자 아 아이 마 이거 내 거야. <웃음> <웃음> 어떡하냐? 벌써 벌써 거의 다 청소를 다한것 같아. <웃음> 근데 벌써 청소한 지 지금 45분째네. 뭐지? 뭐. 물음표, 물음표?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청소한 지한 지금 한 15분 지난 느낌인데. 아, 요즘 이상하게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요. 좀 무서워. 눈 깜빡하면 막 나이 60대 돼 있고 막애셋 낳고 막 손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애 셋이나 낳으시게요? 아니 아직 자녀계획은 딱히 구체적으로 세운 적은 없는데 그래도 애는 낳고 싶어요 <놀람> 여러분 요즘에 자녀 계획을 갖지 않는 부부들이 정말 많잖아요 일단 애를 키울 때 드는 비용도 엄청 감당이 안되고 어! 어! 어! <놀람> <놀람> 어! 허어어어 어! 터진다 측정기 물론 그분들의 마음을 나도 이해는 해 이해는 하는데 나는 애를 꼭 낳아야겠다 다짐했던 때가 언제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좀 최근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반년 정도 된것 같은데 이제 상을 지내고 있다가 저희 외할아버지가 계속 집에 계시다가 너무 괴로워서 그냥 오셨어요 혼자서 내가 할아버지 우는 걸 처음 봤거든? 그냥 진짜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냥 막 우시더라고요 그때 보세요 제가 지금 희쁨이를 엄청 사랑하잖아요 희쁨이랑 평생 함께 할것 같다가도 사람의 죽음이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시간이 흘러서 한 분이 먼저 떠나시고 그렇게 혼자 남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정말 엉엉 울고 계실 때 모든 가족들이 외할아버지의 손주 손녀 딸 아들 다 와가지고 함께 울어 주더라는 거야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진짜 자식을 꼭 낳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떠나거나 내 반려자가 떠날 때진 남는 건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그랬어요 같이 막 그렇게 울어주는데 할아버지가 되게 큰 위안이 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덕분에 지금도 잘 이겨내고 지내고 계시죠 할아버지는 슬픈 얘기하다 보니까 청소가 끝났어요 젠장 난한거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탐지기로 찾아볼까? 그니까 러 처음에는 좀 애를 키우는데 힘들 수 있어도 분명히 보람 찰거라는 거야 내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그 인생에 대한 관념이 되게 많이 바뀐대요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된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난 그래서 그 감정이 너무 궁금해가지고라도 애를 낳아보고 싶어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하대요 근데 나는 자신 있어? 어떻게 자만하.. 자만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애를 키워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 명 낳는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최소 한명 그럼 꼭 낳고 싶네요 야야 야, 이것들 다 쓰레기야 야 이거 왜안 버렸어 요거, 요거 요거 빨리 버리세요 그거 말고 임마! 어. 그거? 나랑 히프미 사이에서 나온 아이라니 정말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엄청 사랑스럽지 않을까? 히프미는 또 미인이잖아. 지금 청소가 벌써 거의 다 끝난 것 같네요. 속도가 어마어마하네.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고용했나? 그래도 뭐, 청소하면서 할 얘기도 다 했고 하니까. 내가 입만 열면 잘생긴 편이라고 했다고?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래도 못생긴 편은 아니라고 했지. 노뭐 코멘트 하겠습니다. <웃음> 나쁜 녀석들. 퇴근합시다. 뭐 문제 문제 발견한 사람 다 괜찮아. 오케이 퇴근합시다. 다들 고생했어요. 어 덕분에 엄청 스피드하게 끝났네요. 엄청나게 광활한 맵이었는데. 수고형. 이 끝사납잖아. 오랜만입니다. 이 판정 정말 뿌듯하군요. 104프로. 하 맞고 싶겠지만 내 사무실엔 아무것도 없지롱. 아, 아, 이 상장 또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아, 비켜! 퇴근! 자, 오늘도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플레이해본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잊지 말고 그냥 간간히 계속 비세라 클리너 꺼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도 나누고 재밌게 청소도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목소리>